엄마 지유. 초기 이유식 쌀미음 만들기. 안녕하세요. 지유 엄마입니다. 오늘은 어, 지유 초기 이유식 일단 쌀미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쌀가루 그리고 물. 쌀가루 20g과 물 400ml를 냄비에 부어 주시고요 쌀가루로 하실 때는 꼭 찬물을 이용하세요 그래야 쌀가루가 잘풀린답니다센 불에서 미음이 끓어서 투명하게 되면 약불로 줄여주세요 물기는 주르륵 흐를 정도로 해주세요 그리고 먹을 만큼 소분해서 바로 냉장보관해주세요 그럼 끝! 쌀미음은 <웃음> 물량을 조절하는게 쉽지 않아요 만드는 양도 적어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꼭 점자저울을 이용하시고요 처음에는 묽게 점점 되직하게 만들어야 아기가 변비에 안걸려요 우리 딸도 쌀미음을 먹은 다음날 변을 안 봤어요. 그래서 저는 보리채물을 먹이고 있어요. 이것도 잘안 먹지만 그래도 엄마는 오늘도 한 입만 더 외쳐봅니다. 어 의자가 불편해